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청양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겨울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청양에서 가장 유명한 알프스 마을을 가야 하는데요 청양군 시내와 거리가 멀어 식사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초등학교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정산초등학교 근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면 알프스 가기 전에 들린 맛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중하게 고른 곳이 장강왕짜장입니다. 장강왕짜장은 가게 앞에 주차하기가 편하고 출렁다리에서 5분거리라 밥 먹고 가기 좋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짬뽕 하나 짜장 하나를 주문했는데요. 짜장은 6천원 짬뽕은 8천원입니다. 비주얼은 정말 먹은즉스럽습니다 짬뽕에는 해문이 많이 들어가지는데요 시골이다 보니 채소가 많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청량하면 청량고추죠 여기는 고추가 들어갑니다 맛있게 매콤했습니다 시골짬뽕 특성상 이런 채소 국물에 시원한 불맛이 나는데요 청량고추와 맛있게 매운맛이 쫙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짜장은 완두콩, 콘으로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짜장 간이 딱 맞았습니다 짜장에 신선한 채소가 들어가져 있고 바로 맞는 듯한 신선함이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맛있는 짜장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여기는 공깃밥이 무료인데요 짜장이 너무 맛있어서 밥 넣고 싹싹 먹었습니다 짬뽕 국물이 매콤해서 짜장에 두스푼 넣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알프스 마을에서 신나게 놀려면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언덕을 넘어 고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모르고 직진을 해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알프스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알프스 마을은 천장리 일대를 얼음축제장으로 만든 곳입니다. 체험은 대부분 유료인데요. 눈썰매 2만원, 깡통열차 5천원, 집트랙 1만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냥 눈썰매만 하면 됩니다 1인당 2만 8천원 결제했습니다 비싼 감도 있는데요 눈썰매 클라스 보면 돈안 아깝습니다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입장하는 곳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군밥 먹는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패스해서 들어갑니다 얼음성 입구를 통과하면 거대한 얼음 벽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뾰족뾰족한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평일에 왔는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터널 같은 곳도 있었는데요. 얼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구경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 공터가 나오는데요. 전통 썰매 타는 곳도 있고 짚라인 타는 곳도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핫한 곳이 눈썰매 타는 곳인데요. 초급, 중급,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상급을 탔는데요. 튜브에 몸을 올려 타서 정말 안정적이고 안전했습니다. 이자간아 간다. 간다! 오 와! 안정적인 썰매는 좋은데 이거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덕 올라가는데 1분 걸리고 내려가는데 10초 걸립니다. 10번 정도 탔는데요. 체력이 방전될 뻔했습니다. <목소리> 재미있어서 타는데 땀이 주룩주룩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타는 우리 공주 모습을 보고 더힘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봅슬레이를 타러 갔는데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썰매장 입니다. 유아형 썰매장이 있고 성인 봅슬레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봅슬레이가 길고 언덕도 낮아 힘도 안들었어요. 30번 정도 탄것 같습니다. 스릴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놀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해서 일찍 나온 거지 마음만 먹으면 5시간, 6시간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쉬면서 놀면 됩니다. 나와서 군고구마 5,000원을 주문했는데요. 군고구마는 엄청 많이 주세요. 관광지 오면 가격에 비해 최악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꼭 군고구마, 군밤 먹고 가세요 청양에서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 출렁다리인데요 여기 주차장이 넓게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가야 하는데요. 계곡 저수지에 다리를 선치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대한 고추 모형과 출렁이는 다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핸드폰 안 빠지게 조심해야 합니다. 계획은 알프스마을, 출렁다리, 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천양목재 문화자연사체험관, 청량지천생태공원으로 가는 깔끔한 루트였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도저히 체험관 같은 곳을 못가겠더라고요 그냥 바로 카페로 런했습니다. 좀 쉬고 싶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를 먹고 싶어서 춘석커피에 왔는데요 옆에 주차장이 크게 있어 주차하기 편하고 논 뷰와 시골 뷰를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카페 안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았는데요 시골 감성을 따뜻한 느낌과 포근한 느낌으로 잘 꾸며 놓으셨어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방처럼 된 곳도 있고 따로 방해받지 않게 널찍하게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레몬차를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사진도 찍을 곳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량 시내에서 송아 칼국수를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청량고추와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하는 집입니다. 칼국수 두개를 주문했는데요 칼국수 나오기 전에 보리밥부터 먹었습니다 시골 보리밥 맛있었어요 다음 칼국수가 나왔는데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원칼칼 매콤한 칼국수가 일품이었고 바지락을 팍팍 넣어 주셨어요 칼국수 국물도 시원하게 해치워 먹었습니다 여기 요구르트도 주시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칼국수를 먹고 청량 전통시장을 갔는데요 아직 해가 지기도 전인데 시장이 벌써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청량 전통시장 근처에 원더풀 명품 찹쌀 꽈배기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인절미를 뿌려주시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청량에 들리면 꼭 사가세요. 세개 2,500원이고 인절미맛 까벡이 너무 많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청량 당일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겨울에 또 놀러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